만약 여러분의 고민을 이티제 친구에게 털어놓고 이티제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잘하겠지만이라고 말한다면 축하합니다. 당신은 이티제에게 선택받은 것입니다. 1. 당신의 선택을 100% 존중한다. 스스로 잘 선택하는 편이니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 2. 당신은 일처리를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다. 무작정 이티제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혹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티제 입장에서 상대가 꼼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3. 그래도 위급 상황일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. 이티제가 이런 말을 먼저 했다고 안 도울 리 없습니다. 만약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주면 자신이 아는 선에서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. 이만큼 이티의 신뢰가 담긴 극찬을 들었다면 신뢰에 보답하는 좋은 선택을 할수록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합니다. 오늘 시 청해 주시 사스생유해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 멤버십 에그 입하시 마생 본인 생 ASMR total negative benefit y o u l new leelsuit s u b n a d e r u k sand a n card lul c l i k h a g e e haju se ya